출입문을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여분 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여의도, 여의도 역입니다. 내리실 은 오른쪽입니다. t h o d o o The d o r s are on your righ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n i n e o 站